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리그 오브 전드 뭐야 이건 또 그냥 케입니다 음. 먼저 저의 형편없는 실력으로 인해 큰피해를 끼치고 케 좋다면서 어? 같은 <웃음> <평화도> <웃음> 내가 롤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가사하거 어? 아니래 <웃음> 그게 무슨 소리야? <웃음> 케이나아 누가 있다고? <웃음> 이게 뭐야 이게 뭐마 아? 죽여버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<웃음> 뭐 하는 거야 이 지금? 그럼 <웃음> 그냥 이제 필수긴 진짜. 아니 언제부터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. <웃음> 응? 음, 조용. 우기 얼굴도 뻥뻥, 우리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선 그냥. 응?